안녕하세요 노바독스 보컬 빈입니다 아 카메라 이쪽인가? 약속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얼마나 많은 멤버들이 제시간에 도착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아마 에이지만 와있어요 평소에도 보면은 뭐 합주 시간이나 그런거 보면 맨날 에이지랑 저랑 먼저 와있고 다른 애들 다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맨날 지각하는 데 따로 정해져있고 에이지가 와있나 와있네 맞네 보세요 저기 빨간 옷 보이세요? 헤이! 뭐야? 내가 오면서 얘기를 했거든? 어. <웃음> 지금 아마 에이지만 도착해 있을 것이다 꼭 노바덕스 그러니까 맨날 늦어 내 생각에는 제이온이 제일 늦을 것 같아 그건 공감하네 걔 맨날 늦었어도 맨날 그냥 걸어오잖아 절대 안 뛰잖아 야 근데 그 패션이 크라고 뭐좀 챙겨 입고 왔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빨간색으로 아, 되게 아이돌 같다 진짜 아 뭐야! 저기 우리 멀대가 오네요 아슬아슬하게 아, 오면서 되게 여유있게 오지 말라고 아 원래 딱딱 딱 맞춰서 오는 게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웃음> 몇번째냐고니 뭐, 네, 이걸로 방송 분량 지금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저번부터 아니야 왜 그래 야 에이진 안 그래 이진좋아한고 아, 이런 거하하넌 <웃음> 오늘도 블랙이냐? 아, 보다, 신발 입고다 어? 신발 응와 비싸보이는데? 이게 느낌이 좋네 아 만지지 말라고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에이 에이 아저씨. 에이. 아저씨. 에이 그래 당신 아 늦었으면서 왜 이렇게 여유롭게 와 어? 아니야 아직 안늦었어저 뭐야 어, 뭐야 아이 아, 저 페로그. 보세요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쉬엄쉬엄 걸어오는거 저야안 뛰어? 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이 헤라 서울 패션위크 아, 한번 보여드리자 주둥 뭐있어뭐있어 아, 이제 패션니스타들 패션 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수 배우자는 거지 행사하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검사를 한번 하자 아 그럴까? <웃음> 창피하지 않을 차료인지 어. 불합격하면 집에 가는 거야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베스트 드레서한테는 어. 그래 아, 뭔가 상이 있어 우리 맨날 그러니까, 벌칙만 줬잖아 우리, 우리 어. 너무 채찍만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 당근 상... 한번쯤 던질 때 됐다고 어, 무슨, 무슨 당근 줄까? 그냥 약간 당근 찌끄레기 우리 직이잘 그 <웃음> 입었다고 이름표 하나 붙여 주자. 그냥 우리그부스러기에 자막 어, 어, 어, 자막 달잖아. 어, 어. 닉네임에다가 이제 한동안은 그 친구를 패셔니스타 베스트 들해서. 어, 나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갈아 주시면 돼요. 몇 회? 어, 몇회 동안? 몇 회? 10회 갈까? 아 10회, 아, 10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5회? 5회? 5회? 5회도 너무 길어. 3회 3회. 3회 회 갑시다. 3회 맞아, 3회. 와, 정말 그때 <웃음> 탐나지 않는다. <웃음> 본인한테 투표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점점이야 다. 나는 <웃음> 제일 늦게 온 제이원부터. 야 그래 늦게 온 순서로 하죠. 그래. 아, 아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 아무래도 눈에 띄는 어. 눈에 띄네 같은. 아야? 제 뭐. 정장도 그렇지만은 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아 어, 오케이. A G 한 표. A G 한 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지각자. 아, 나 말고 없는 D. 아이 뻔뻔하게 진짜. 와. 이래놓고 영표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난난 제이원 중에. 얘 몸의 비율이 음에 들어 이 <웃음> 너도 이제 곧 저렇게 되는 거야? 비율이 음에 들어? <웃음> 그러면은 다음... 다음... 안 가? 딱 봐도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씨 아나 얘랑 안것도쓸 <웃음> 거야 <웃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어. 에이지가 확실히 느낌이 있어 딱 입고 온게 불안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난 가? 아 다이아 이제 고만고만 해가지고 얘는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 <웃음> 별 의미가 없어 오늘 복장이. 어, 이렇게 한 명씩 쳐내봅시다. 얘는 평소에 이렇게 입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자아 실현을 했단 말이야. 실현은한것 같아. 오케이, 거기까지. <웃음> 아, 갈등되는데?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나도 AD 한 표. 어, <웃음> 비슷하다. 아, 이거 아니야. 당첨인가? 마음에 드는 게이 상의의 레드랑 이 하의의 레드랑 둘다 레드인데 여기는 체크로 해가지고 믹스 매칭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당신이야. 네, 그래. 지금 네가 표가 없지? 그게 세명이 없어. 너네 셋이 없어? 어. 그러면 은 워스트가 두명일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 표를 몰아주면 내가 2등을 할수 있어. <웃음> 나한테 두표두표를두개 두 해줘. 꼴등 한명 뽑게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1등의 권한 어, 오늘 빈이 이 대바지를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래, 오늘 그래. 용기 내 가지고 이 멜빵이랑 같이 시도했다는 를 점에 한 표를 주고 싶고 그리고 이 주황색깔 주황색깔 양말 할로윈 양말 목걸이 그래. 빵표인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밴들 명분이 안 선다고 <웃음> 이 사람들아 그래. 앨런하고 윤킴의 대결인데 우리 윤캠이 아무래도 색상을 더 많이 또 썼고 그럼 그럼 또 이렇게 트렌드 생각해서 빨간색 포인트로 이렇게 클래식과 캐주얼의 매칭 앞으로 더 멋진 패셔니스타라가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 윤캠한테 한표를 주겠습니다힘내라상 한거야 <웃음> 내라상한 <웃음> 앨런의 페인은 기럭지는 정말 좋은데 써먹질 못해 써먹질 못해 <웃음> 열정이 부족해 아 만지지 말라고 <웃음> <웃음>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 에이지입니다 여러분 부서러기 3회 동안 이제 자막에서 좀 약간 재수 없지만 옷잘 입는 에이지란 문구를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마 그러면 이제 앨런 빼고 우리 다 <웃음> 앨런 빼고 패션 입카한 들어가 볼까? 맞아. 고고! 고고. 그럼자 인사드리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